북한 군인으로 나오는 정우성 실물 본 탈북 여성 현실 반응 탈북 여성이 영화 강철비에서 북한군을 연기한 정우성의 실물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. 지난 24일 방송된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 에서는 탈북 여성 신은하 씨와 북한군 출신 탈북 남성 정민우 씨가 강철비 출연 배우들과 만나는 장면이 그려졌다. 영화 시사회에 초대받은 이들은 배우 대기실에 찾아가 국도원 조우진 등 출연 배우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. 배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, 정우성이 대기실을 찾아왔다. 정우성은 실제 북한군 출신인 정씨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쳐다봤다. 이때 평소 정우성 닮은 꼴 탈북자로 불렸던 신씨가 정우성에게 꽃다발과 북한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선물했다. 제작진은 정우성에게 이만갑 정우성으로 불리는데 진짜 정우성 씨를 닮은 것 같냐고 질문했고 정우성은 아름다우세요라는 달콤한 말로 화답했다. 현장을 스튜디오서 지켜보던 패널들은 정우성에게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은 신 씨를 보고 개탄 내라는 감탄사를 쏟아냈다. 신스는 스튜디오에서 실제 정우성을 보니 내가 봐도 닮았더라라며 가문의 영광이었다고 고백했다. 닮은 꼴로 유명한 만큼 정우성과 셀카를 찍어달라고 말하지 그랬냐는 패널들의 질문에 신스는 사진의 옷자도 꺼낼 수 없었다고 답했다. 이어 보통 남자를 볼 때와는 달리. 정우성을 보면 그 순간 얼음이 된다고 리얼한 실물 후기를 전했다. 또한 탈북 남성은 우연히 정우성을 봤는데 마네킹이 걸어가는 줄 알았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. 한편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방송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.